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약 성애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단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생리 불순의 원인 중에 하나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 이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겠지만 또 내가 또 단항성 난소증후군인가를 또 모르고 쉽게 간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olycystic Ovarian Syndro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낭성이라는 그 시스트는 결국 낭포를 얘기하는 거고 낭포가 여러 개 많이 난소에 생겨서 Syndrome, 몸에 질환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왜 난소에 이런 다낭성 난포가 많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책에는 정확히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라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통찰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자명하게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소에 무혹이 생긴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소에 시스트가 생겼다, 난포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그 난포에 있는 여포, 폴리클이라는 난포의 여포라고 하죠. 씨앗의 텃밭입니다. 어, 쉽게 예를 들자면 어, 계란이 있고 계란의 노른자는 난자의 씨앗이 되겠고요. 흰자는 난자의 텃밭, 씨앗의 텃밭이 되겠습니다. 이런 씨앗의 텃밭을 여포라고 하는데 이 여포의 자국이 무룩이 되겠습니다. 결국 난소에 난자도 생성이 많이 되고 여포도 생성이 많이 되었다. 결국, 난소에 씨앗의 텃밭이 여러 개 생긴 흔적이 있어서 그것이 몸의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난소에 이런 씨앗이, 난자가 많이 생긴 흔적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몸이 굉장히 나빠져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을 씨앗을 수정을 해서 탈출하려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솔밭에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솔이 많이 열린다. 그러면 땅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어, 대부분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소나무에 솔이 많이 열린 곳은 땅이 나쁘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미 소나무가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다 보니까 실제 영양분이 많지 를 않고 그래서 자기가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새끼 소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도 몸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을 이동을 해서 새끼를 낳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는 신호가 되어서 결국 우리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난소 있는 스테로이드가 자극을 줘서 GNRH라는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이라는 씨앗을 자극해서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결국 난자를 많이 생성시키는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 예를 들어서 난소 에 있는 스테로이드, 씨앗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GNRH가 루트나이징 호르몬이라는 LH를 자극을 해서 결국 오바리엔 스테로이드, 예를 들어서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유도시키고 난자를 결국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젠, 성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헤어 폴리클, 즉털 세포에 있는 모낭을 자극을 시키게 된다. 결국 난소, 씨앗 공장에 있는 씨앗의 텃밭인 폴리클도 자극시키고 모낭 세포의 텃밭도 자극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씨앗도 많이 만들고 모발도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런 단항성 난소증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팔에 털이 좀 많이 더 짙어지고 양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헐스위트즘 이라고 몸에 털이 많이 나는 이 증상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난소, 씨앗 공장에서 씨앗을 많이 만들게 될 정도로 어, 몸이 나빠지게 된 이유는 어,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못하는 화학 물질 때문에 그런데요. 어, 이 화학물질은 기체 화학물질, 액체 화학물질, 고체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어, 기체는 어떤 것일까요? 기체 화학물질은 자동차에 있는 배기가스라든지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라든지 고기나 생선을 구을때 어, 만약에 수체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은 그런 기체 화학물질을 우리가 마시게 되겠고요. 그럼 그다음에 액체 화학물질은 대표적인 게 물인데 어, 예를 들어서 생수통에 있는 생수를 마실 때 그렇습니다. 어, 생수통은 편의점에서 차가운 물로 마시지만 그 도로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고 올때 이미 페트병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녹아서 물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스라든지 요즘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대부분 페트병에 나오게 됩니다. 어, 페트병에서 이 아주 미량의 화학물질이 맛있는 음료로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액체로 또 화학물질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고체로 화학물질을 먹게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식이 되겠는데요. 이 음식에서 우리가 가공화학물질 예를 들어서 방부제라든지 식품 첨가제 또뭐 인공 감미료 착색제 착향제 고형제 등 식품에 어, 미량이지만 화학물질들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마트의 비닐 포장지 안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미료 라든지 가공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로 먹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고체 화학물질을 많이 먹게 되죠. 어, 우리 몸에서는 어, 화학물질 같은 독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배출되는 시스템은 기체로는 트림이나 방귀로 나가고 어, 액체로는 소변이나 땀으로 나가고 고체로는 이제 변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액체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했을 었때 평소 내가 땀을 잘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롯이 콩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 엄청난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방광이 있는 소변으로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자꾸 깨는 현상이 생기죠 그것을 과민성 방광염이라 하고요 어, 그리고 변비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몸에서는 오염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는데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만성 림프 오염 중에 제일 아랫돌에 있는 골반 쪽에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이 어, 질염, 냉이 생긴다든지 골반이 아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 어, 다리를 주로 꼰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조금 짧은 아랫도리를 입는다 그리고 스타킹을 신어서 압박을 주로 하거나 레깅스를 신어서 다리를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제이 됐을 었때 결국 아랫도리의 하체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고 그렇다면 은 골반 쪽으로도 피가 잘가지 않는데 그것을 다리를 스스로 꼬아서 하체에 혈액순환 스스로 맞게 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이러면 은 아래쪽에 한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더욱 골반쪽에는 피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화학물질은 많은데 피는 잘 가지 않으니까 골반염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이런 비뇨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골반염이나 냉이 심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더 화학 물질이 위로 올라가면 장염이 생겨서 매운 거나 찬거 먹었을 때 설사가 생기고 그리고 어 위쪽으로 올라가서 폐 쪽에 우리가 림프에 침범을 하게 되면 림프 오염이 생겨서 비염 등이나 기관지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더 심해지면 이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젊은 여성분들이 어폐 쪽으로 침범하게 되면 그 비염이라든지 기관지가 좀안 좋아질 수 있고요. 어, 피부 쪽으로 침범하게 되면 피부가 가렵다든지 피부에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즉, 쉽게 말하면 어, 젊은 여성분들이 어, 이렇게 만성 림프 오염이 생기면 결국 몸에 있는 림프가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몸에 있는 면역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소 에 있는 스테로이드가 GNRH를 자극을 해서 씨앗 공장의 난소를 통해서 난자를 많이 만들어내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소에서 난자가 제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포가 생성되다가 미성숙된 것이 많이 되겠죠 그것을 다낭성 난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란이 제대로 잘 되질 않아서 무배란이 생겨서 무월경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몸이 안좋다 싶어서 푹 쉬게 되면 다시 씨앗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과배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리 양이 많아졌다가 갑자기 없다가 또시기도또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생리통도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몸을 나쁘게 하고 이 몸이 나빠지기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을 빨리 해서 임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항성 난소종으로 쓰던 사람들은 쌍둥이나 다둥이를 가지는 경우가 제법 많다. 결국 난자를 많이 생성시켜서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연의 섭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항성 난소종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먼저 몸이 나빠지게 된 이유는 내가 먹고 마셨던 화학물질에서 생겼다. 결국 내가 즐겨먹었던 탄수화물에서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를 어, 가공해서 자연 음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내가 평상시 즐기게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땀을 잘 흘리지 않다 보니까 오롯이 소변에 진한 농도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땀을 흘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잘때 림프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을 태워서 잘때 림프오염의 화학물질을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잘때 청소를 해주는 것이 멜라토닌이 되겠고 멜라토닌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자고 깊은 숙면을 해야지 이런 화학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활 자세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렇게 음식을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이유는 부신 피로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다 보니까 몸에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자꾸 당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일찍 쉬어야 되는데 어, 늦게 자고 영화를 본다든지 폰을 본다든지 해서 늦게 자고 그러면서 움직이진 않고 TV를 보면서 맛있는 과자를 먹게 되면서 오히려 더 몸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냥 눈을 감고 일찍 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콜라를 마신다든지 이런 카페인이 오히려 부신을 자극해서 더욱더 당이 땡겨지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양 음료라든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삼가해 주시는 게 가공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 후군을 가장 쉽게 알을수 있는 유행이 결국 미네스커트를 입고 스타킹 등의 압박을 몸에 하고 또 허리를 구부려서 상체를 숙여서 가슴 호흡을 하고 복식을 흡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소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 다리는 꼬아서 골반에 피는 나지 않는데 커피를 마셔서 부시는 자극하고 케이크를 먹어서 어, 가공탄소를 많이 먹는 결국 내가 우아하게 인스타그램에 찍어 있는 이 자세를 늘 하는 것이 어, 내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좀 자극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젊었을 때 먹는 것을 바꾸지 않고 어, 자는 것과 운동하는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몸이 나빠져서 결국 씨앗 공장만 많이 돌리게 되는데 이것 이건 맞아도 너무 몸이 나빠지면 불임의 원인이 될수 있다. 결국 내 몸이 너무 나빠지면 어, 자식을 낳지 말라고 몸에서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젊어서 즐겼던 이 생활이 결국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요즘은 비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잘안한주도 있지만 내가 임신할 수 있지만 비혼주의를 선택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것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애를 못 낳는 것은 완전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젊어서 너무 즐기는 이런 생활들이 결국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놓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생활을 고쳐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